안녕하세요 여러분 까레츠민이에요 여러분은 비행기에서 물건을 놓고 내려본 경험이 없으신가요? 일을 하다 보니 고객들이 여권, 이어폰, 면세품 등을 비행기에 놓고 내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행기에 물건을 놓고 내렸을 때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인지한 시점을 단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항공기 하기 후 승객의 동선을 나눠보겠습니다 비행기에서 하기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검역을 첫 번째로 통과하게 되고, 그 다음 출입국을 통과하게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짐을 찾고 세관을 통과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하기 후 출입국 통과 전에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면 일반적으로 승객이 모두 하기 후 승무원들은 비행기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승무원들이 비행기를 점검 시 분실물이 나왔다면 분실물은 지상 직원에게 인계가 됩니다 승무원이 직접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객의 입장에서는 승무원, 지상 직원을 컨택하여 분신물의 유물을 체크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선제적인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번째 출입국을 통과하였는데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면 일단 짐을 찾고 세관구역을 통과하여 밖으로 나오는 게 가장 빠릅니다 안내데스크를 통하여 항공사 사무실로 전화를 주거나 2층 항공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문의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승무원이 기내점검을 마친 후분실물이 발견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건을 못 찾을까요? 승무원이 하기가 끝나게 되면 비행기는 바로 다음 스케줄을 위해 기내청소 및 급유를 진행합니다 기내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분실물은 발견이 됩니다 청소하는 반장님들이 인수증을 작성하여 항공사에 넘겨주게 됩니다 세 번째, 집에 가서 물건을 놓고 내렸다는 것을 알았다면 늦게 알아챘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항공사는 분실물 발생시 바로 처리하지 않고 최소 한 달간 기내 분실물 신고된 것을 보관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항으로 재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항공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분실물 유무에 대해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물건이 발견됐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승객이 직접 공항으로 와서 신원 확인을 받으시고 물건을 수령하는 게 원칙입니다 공항으로 방문하실 때에는 이용하셨던 탑승권표 및 신분증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실물의 발견 장소와 승객의 정보를 일치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분명 놓고 내린 것 같은데 기내에서 물건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인천공항 유실물센터로 전화를 하여 물건을 확인하거나 또는 유실물 센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찾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 또한 3달 동안 못 찾았던 갤럭시 패드를 공항 유실물 센터에서 찾은 경험이 있습니다. 보관 기한도 정해져 있으니 너무 늦지 않게 찾으셔야 합니다. 많은 승객들이 여행을 가면서 분실물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은 당황하지 않고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저 또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